자, HTML5 자, 이번 시간에는 한 페이지 안에서 특정 위치로 점프하는 태그 앵커에 대해서 알아보고 실습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네. 한 페이지에 오른쪽에 스크롤바가 위, 아래, 상, 하로 스크롤바가 많이 내리게 된다면 라그 페이지에 나타나고 있는 컨텐츠의 양이 많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내가 특정 위치를 스크롤바를 통해서 쭉 내려서 원하는 위치를 찾아갈 수도 있겠지만 그 위치에다가 별도의 이름을 주고 그 이름을 찾아서 점프를 하게 되면 원하는 위치를 쉽게 찾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앵커 태그는 컨텐츠가 많거나 뭐 대표적으로 뭐 서점 사이트 뭐 책을 소개하는 사이트 그쵸? 그런 경우에 많이 적용되고 있는 HTML 태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확하게 A태그에 하이퍼링크를 걸어주는 A태그에 id 속성과 href 속성을 이용해서 앵커를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 사례를 좀 보고 이해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페이지는 w3school.com 이라고 하는 html 튜토리얼 사이트 고요자 여기서 html 링크 라고 되어 있고 그 밑에 보면, 링크 북 마크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소개되어 있는 자, 예제를 보시게 되면, 자, 여기 이그젬플이 있죠? 자, 이그잼플을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Try in yourself. 자, 그러면 왼쪽에는 소스가 나와 있고, 오른쪽에는 결과 화면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렇죠. 자, 왼쪽에 소스를 보시게 되면, 자, 여기, a 태그로 지금 하이퍼 링크가 걸려 있어요 그래서 점프 투 챕터 4자이 글자를 클릭하면 어디로 이동이 된다 예 c4 라고 되어 있는 이름을 찾아가서 그그 그 이름으로 점프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c4 가 어디에 있어요 여기에 있죠 자 여기에는 id 속성을 가지고 C4라고 해서 이름을 정해 준 거고 이 C4로 점프하기 위해서는 HRF e 속성의 샵 기호를 이용해서 C4를 적어주게 되면 이 링크된 부분을 클릭했을 때이 영역으로 특정 위치로 점프를 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Jump to Chapter 4는 여기 오른쪽에 맨 위에 있습니다 그쵸? 자 그리고 챕터 4 여기는 오른쪽 화면에 여기에 있죠 즉맨 위에 있는 Jump to Chapter 4이 여, 지금 하이퍼링크 걸려있는 이 부분을 클릭하시게 되면 챕터 4로 이동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클릭해볼까요 클릭 네, 바로 챕터 4로 특정 위치로 점프를 하게 된겁니다자 왼쪽 소스에 자, 여기 두 번째 링크가 걸려 있습니다. jump to chapter 10. 그리고 네, href 속성에 샵 #c10으로 네, 링크가 걸려 있습니다. 자, 그럼 챕터 10으로 한번 가 볼까요? 챕터 10에 h2 태그에 id 값이 c10으로 네, 이름이 정의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 자, 이 영역을 클릭하면 이 위치로 점프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오른쪽에 결과 화면에서 두번째 하이퍼링크 걸려있는 부분을 자 여기 점프트 챕터 10을 클릭하게 되면 어디로 이동이 된다고요? 네, 챕터 10으로 점프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컨텐츠가 많을 경우 내가 원하는 위치, 그 위치로 바로 점프하는 기능이 앵커다. 자 여러분들과 실습하기 위해서 제가 미리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자이 화면입니다 자한 페이지 안에서 점프하기 앵커 자 타이틀 적고요자 여기는 h1 태그를 이용해서 타이틀을 적고 자 간단하게 앵커가 뭐냐 소개하고 있습니다 웹 문서가 너무 길 경우 필요한 곳마다 문서 안에 이름을 붙여 놓고 그 위치로 한번에 이동하는 링크를 만들 수 있는데 이 기능을 무엇이라 한다? 앵커라 한다. 자 그래서 저는 자, 메뉴를 이렇게 네가지로 한번 정해봤습니다. 삼행시 나를 소개하기 나의 취미는 무엇이냐 나의 롤 모델은 누구냐 자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들도 저와 같이 자, 메뉴 똑같이 네개를 이대로 작성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나의 이름으로 삼행시 짓기 나를 소개하십시오 자, 숫자 키워드 세가지를 선정해서 아, 나를 소개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의 취미는 무엇이냐 내가 좋아하고 내가 그 사람을 본받고 싶어하는 사람이 누구냐 나의 롤모델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나의 이름으로 삼행시 에 저는 이렇게 한번 줘봤구요 자, 그리고 이 밑에 있는 이미지는 제가 파워포인트로 작성해놓은 것을 이미지로 네, 저장해서 적용시켜 본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세 가지 숫자로 나를 소개하기 그래서 저는 50과 24와 2라고 하는 숫자 세 가지를 정해서 그 의미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나의 취미는 무엇이냐 네, 저의 취미는 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나의 롤모델은 누구냐 네, 이런 사람을 저는 보고 배우고 따라하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자, 지금 컨텐츠가 길기 때문에 지금 스크롤바를 쭉 내렸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자, 우리가 나의 롤 모델을 보기 위해서 스크롤바를 계속 내려야 되잖아요. 불편하잖아. 그래서 메뉴에다가 나의 롤 모델을 클릭하게 되면 나의 롤 모델이 나타날 수 있도록 그 위치로 점프하는 기능. 이것이 바로 앵커라는 거예요. 반대로 여기 맨 밑에 보면 메뉴로 이동이라고 제가 하이퍼링크 걸어놨잖아요. 자, 이것을 클릭하면 어디로 가요? 네, 맨 위에 메뉴로 이동이 됩니다. 나의 취미를 누르면 어디로 갑니까? 네, 나의 취미, 화, 나의 취미 자 페이지로 이동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메뉴로 이동하게 되면, 다시 맨 위에 메뉴가 나타나고요. 나를 소개하기 클릭하게 되면 나를 소개하는 컨텐츠로 화면이 점프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앵커예요. 이해 되셨나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와 같이 자, 이 화면을 만드시면 됩니다. 자, 저는 일부러 컨텐츠가 많이 보이게끔 자, 이 중간중간에 이미지를 넣었습니다 이미지를 넣었어요 자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은 자이 파 저처럼 파워포인트로 미리 만들어져 있는 자 이러한 이미지가 따로 없을 거기 때문에 중간 중간에 나의 이름으로 삼행시 입력하시고 밑에 사진 하나 집어 넣으시고요 나를 소개하기 나를 소개하는 이 숫자 숫자 키워드를 선정하고 그 숫자의 미가 뭐냐? 적으신 다음에 여러분들 사진 하나 넣으시고요. 나의 취미는 무엇이냐? 그 취미에 관련된 사진 하나 넣으시고 자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롤모델은 누군지 그 사람을 왜 좋아하고 무엇을 배우고 싶은지 이유 작성하시고 그 밑에 다가 관련된 사진을 하나 넣으시면 자이 실습이 종료가 되겠습니다. 자, 저는 이 화면을 여러분들과 같이 코딩하면서 다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같이 코딩하기 위해서 HTML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자, 현재 HTML 폴더가 있고요 자, 그리고 저는 이미지를 자, 미리 여기다 넣어놨습니다 자 여기 합이라고 되어있는 부분이 저의 취미 이미지고요. 어 그리고 포이트. 자 여기가 저의 삼행시 이미지고 자롤 모델 이미지가 따로 있고요아 그리고 나를 소개하는 이미지가 인트로듀스라고 해서 이미지를 따로 만들어서 지금 여기다 넣어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중간중간에 들어갈 여러분들 사진 그 사진을 이미지로 FTP에 업로드하시고 나서 코딩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HTML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HTML 폴더 클릭하시고요. 파일 하나 생성하겠습니다. 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릅니다. 자, 새로 작성 자, 파일 이름은 점프라고 하겠습니다. 점프.html 한 페이지에서 특정, 위, 특정 위치로 점프하는 앵커. 자, 점프.html로 파일 이름을 생성합니다. 확인. 자, 그러면 하단에 자, 점프라고 하는 파일이 지금 오픈이 되어 있고요. 자, 현재 코드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죠? 자, 같이 코드를 입력하겠습니다. 자, HTML 기본 문법적 기본 문법 작성합니다 html5 첫 시작임을 알려주는 키워드 자, 독타입 html 자, 그리고 html 문법은 html로 시작해서 html로 끝납니다 html의 기본 규칙은 시작하는 태그가 있으면 반드시 끝나는 태그가 존재합니다 물론 예외적인 태그도 있습니다 자, HTML은 두가지 섹션으로 구분되죠 자, 헤드로 시작해서 헤드로 끝나는 본 문서의 정보를 입력하는 헤드 영역이 있고 자, 그리고 웹브라우저에 출력하기 위한 바디 영역으로 구분이 됩니다 자, 헤드와 헤드 사이에 자, 인코딩 방식을 적어줍니다 자, 메타 캐릭터셋 utf-8 로 인코딩 할 거고요 현재 문서의 타이틀 이름 정해줍니다 현재 문서의 타이틀은 음, 특정 위치로 점프하는 앵커라고 하겠습니다 자 현재 문서의 타이틀 특정 위치로 점프하는 앵커 라고 이름을 주어, 주어줬습니다 자 그럼 바디와 바디 사이에 바디와 바디 사이에 자 우리 먼저 타이틀 한번 입력해 볼까요 자 H1 태그를 이용해서 H1 태그를 이용해서 한 페이지 내한 페이지 내한 페이지 내 특정 위치로 점프하는 앵커. A N C H O R입니다. 자, 얘를 타이틀로 정했습니다. 아, 현재 문서의 제목으로 정했고요. 자, 그 안에다가 그 안에다가 자, 메뉴를 주겠습니다. 자 메뉴를 줄 건데 어떤 메뉴를 줄 거냐면 첫번째 나의 삼행시 두번째 나를 소개하기 세번째 나의 취미는 네번째 나의 롤모델로 하겠습니다 자 얘를 p 태그로 묶을 거예요 이렇게 p 태그로 묶었습니다. p 태그를 묶었고요. 자, 그리고 그리고 자, 제 예제 소스를 보시게 되면 특정 위치에 메뉴로 이동이 있잖아요. 이 메뉴를 클릭하면 어디로 들어가요? 예, 여기 메뉴가 바로 나타납니다. 점프됩니다. 자, 이것도 점프하기 위해서는 이 메뉴에다가 네, 별도의 이름을 주셔야 됩니다. 자, 여기다 주겠습니다. 자, 이 메뉴를 p 태그로 묶었기 때문에 p 태그에다가 이름을 줄 거예요. 무슨 이름? 네, 메뉴라고 할 겁니다. 자, 이 위치, 이 특정 위치의 이름을 메뉴라고 정해준 거예요. 오케이. 자 그리고 나서 네. 수평선을 줘서 구분선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앵커가 무엇인지 우리 간단하게 여기다 한번 소, 아, 설명 좀 넣게요. 자 얘가 빠졌습니다. 자 피텍으로 묶었고 얘를 자 수평선을 통해서 구분을 주겠습니다. 자 여기에는 앵커란 무엇이냐? 웹 문서가 너무 길 경우 필요한 곳마다 문서 안에 이름을 붙여 놓고그 위치로 한 번에 이동하는 링크 그것을 앵커라 한다 자, 웹 문서가 너무 길 경우 필요한 곳마다 문서 안에 이름을 붙여놓고 그 위치로 한 번에 이동하는 점프 것을 앵커라 한다. 자 그리고 자 구분선을 주기 위해서 hr 태그로 자 이렇게 묶었고요 그 안에 자 메뉴를 넣어놨습니다. 자 그럼 메뉴기 때문에 얘를 각각에 클릭하면 그 특정 위치로 넘어가야 되잖아요. 자 그럼 링크를 걸어야 돼요. 링크. 자, 링크 태그가 뭐예요? A 태그죠. A HREF 자, 현재 뭔지 몰라요. 그리고 나의 삼행시 여기서 링크를 끝났습니다. 링크 자, 여기도 A, HREF 나를 소개하기 클릭하게 되면 여기로 이동할 건데 일단 어디로 이동할 건지는 제가 생략을 했습니다. 나의 취미를 누르면 a href 그리고 a로 끝을 다 닫아줍니다. 나의 롤 모델도 마찬가지로 a 태그 href에 하이퍼링크를 닫아줍니다. 자, 나의 삼행시. 자, 여기는 어디로 링크를 걸까요? 자, 여기다가 그냥 1 번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링크를 걸 때는 링크를 걸 때는 그냥 1번이 아니라 특 같은 한 페이지 내 특정 위치로 점프 하려면 그냥 여기다가 1번이나 경로를 적어주는 것이 아니라 자, 샵 그리고 여기처럼 네임처럼 정해져 있는 특정 아이디 값으로 이동을 해야 돼요 현재 우리 밑에 소스에 아이디 값을 따로 정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없지만 자 여기는 아이디 값 1번 이라고 하겠습니다 나를 소개하기는 샵 2번으로 점프할 거야. 나의 취미는 샵 3번으로 점프할 거고 나의 롤모델은 샵 4번으로 점프할 거야. 한 페이지 내 특정 위치로 점프하려면 그 위치에 아이디 값을 적어주셔야 되는데 샵 기호와 함께 같이 적어주셔야 됩니다. 자, 오케이. 자, 여기까지 되셨죠? 자, 그러면 우리 첫 번째, 나의 삼행시를 한번 적어 봅니다. 자, 지금 여기 구분선으로 묶여 있어요. 이렇게 구분선으로 좀 보기 좋게 시각적으로 표현을 한 거고, 자, 여기다가, 자, 우리 h2 태그를 이용해서 제목을 적어 줍니다. 제목은, 나의 삼행시. 나의 삼행시. 자, 그리고 여기다가 화면에 출력되는 나의 삼행시는, 자, p 태그로 묶어서 쭉 적어줬습니다. 그리고 p 태그를 닫아줍니다. 자 그리고 다음 줄로 넘기기 위해서 강제개행 태그 br 태그로 자 이렇게 적어주, 적어주게 준적어 되면 다음 줄 다음 줄 다음 줄로 넘어가겠죠? 자 그리고 그 밑에다 가 뭐를 추가한다고요? 네, 사진을 추가하세요. 사진. 자 이미지 불러오는 거잖아. 이미지. 어떤 이미지? src. 이미지 폴더 밑에 있는 네, 저는 이미지 이 이미지를 불러올 겁니다 이 이미지 불러올 거고요 그리고 나서 다음 줄에다가 얘를 추가할 거예요 메뉴로 이동하세요 라고 하고 하는, 자, 컨텐츠가 있는데, 이 부분을 클릭하면, 이 메뉴 위치로 이동하는, 점프하는, 하이퍼링크를 걸 겁니다. 위치할 예 자, 링크를 걸 때, 같은 페이지 내 점프하려면, 뭐를, 무엇을 준다고요? 샵을 쓴다고. 샵을 쓰고, 그 위치의 이름. 자, 여기 내 이름이 아니고, 네임이 아니고 아이디 값입니다. 미안합니다. 아이디. 자, 그러면 여기 아이디에서 준이 메뉴가 여기서 에 그대로 적어주는 겁니다. 메뉴. 그리고 뒤로 이동해서 하이퍼링크를 닫아줍니다. 그래서 이 텍스트를 클릭하면 샵 메뉴. 이 메뉴라고 되어있는 아이디 값을 찾아서 그 위치로 점프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 구분선을 주기 위해서 hr 태그를 한번더 썼습니다. 자, hr과 hr 사이에 있는 컨텐츠를 우리 하, 들여쓰기 좀 해볼게요. 구분하기 좋게. 자, 첫 번째, 나의 아, 삼행시. 첫 번째, 아, 나의 삼행시. 나의 삼행시 넣었어요. 자, 그래서 얘를 쭉 복사해서, 아, 컨트롤 C 한 다음에 내용을 또 추가합니다. 컨트롤 V 자 이번에는 나의 삼행시 아니라 뭐예요? 나를 소개하기죠. 나를 소개하게 이렇게 바꿔줍니다. 자 나를 소개하기에 내용 들어가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을 소개하기 위한 내용 간단하게 피 태그 안에 하나의 문단 안에 내용을 입력해 줍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이미지를 추가해 주세요. 저는 이미지가 뭐였냐면 인트로 뉴스였어요. 자, 그다음엔 똑같아요. 자, hr과 hr 사이에 있는 내용을 컨트롤 C 복사해서 그 밑에다가 붙여 주세요. 자, 세 번째가 뭐였습니까? 나의 취미는, 복사, 여기다가 나의 취미는, 적어주시고요. 나의 취미의 내용을 간단하게 입력해 줍니다. p 태그와 p P택 태그 문단 사이에, 일, 어, 간단하게 텍스트 입력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그 밑에 사진 넣으라고 했죠? 저는 사진의 이름이 합의입니다. 합의. 하비. 자, 세 개까지 됐어요. 자, 맨 마지막이 뭐예요? 나의 롤모델. 자, 그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넣기 합니다. 자, 그리고 나의 취미가 아니라 나의 롤모델. 간단하게 텍스트. 자, p 태그 안에다가 자, 문단으로 입력해 주시고요. 필요하면 강제, 강제갱 태그도 넣어주시면 좋겠네요. 자, 그리고 이미지. 저는 이미지가 뭐였냐면, 롤 모델이었어요. 자, 이러면, 예, HTML 태그 끝난 겁니다. 자, 물론 빠진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자, 우리 현재까지 결과물을 보시고 나서, 어디가 빠졌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현재 페이지의 메뉴는 4개예요 나의 삼행시, 나를 소개하기 나의 취미는, 나의 롤모델은 누구냐 자, 여러분들도 똑같이 작성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나의 삼행시를 클릭하게 되면 H1을 찾아서 H1을 찾아서 나의 삼행시로 점프할 겁니다. 나를 소개하기를 클릭하게 되면 자, 2번을 찾아서 점프할 거고요. 나의 취미는 무엇이냐. 자, 이 텍스트를 컨택하게 되면 자, 3번 위치를 찾아서 점프할 거고 나의 롤모델은 누구냐. 4번 위치를 찾아서 점프할 겁니다. 자, 그래서 나의 삼행시 여기까지가 1번 영역 나를 소개하기 2번 영역 나의 취미는 3번 영역 그리고 나의 롤모델 여기가 4번 영역이 되잖아요. 근데 자, 이 소스만 가지고 여기가 1번 영역인지 2번 영역인지, 현재 우리가 이름을 주지 않았어요. 이름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쵸? 여기처럼 이런 식의 이름을 주지 않았다고요. 자, 다시 한번 보세요. 자, 여기 메뉴로 이동하세요를 클릭하게 되면 어디로, 어디로 이동한다고? 아, 메뉴라고 한 메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찾아서 이동한다 그럼 메뉴는 어디에 있어요 여기 11번째 줄에 있잖아 그래서 그 위치를 정의할 때는 id 속성을 사용하는 거고 그 위치로 점프할 때는 href 속성의 샵 기호를 이용해서 id에서 정의한 이름을 그대로 사용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반대로 반대로 샵 1번을 찾아 되는데 여기에 샵 1번이 없잖아 그쵸? 그래서 H2태그 나의 삼행시를 H2태그로 묶었잖아요? 여기에다가 id 값을 주시면 돼요 몇 번? 1번 자 그러면 이 1번을 찾아서 나의 삼행시를 눌렀을 때이 위치로 점프를 하는 겁니다 자 2번은 어디에 있어요? 네, 나를 소개하기에다가 id 2번으로 할거야 나의 취미는 ID 3번으로 할 거고, 나의 롤 모델은 ID 4번으로 이름을 줘서 그쪽으로 점프할 거야. 됐나요? 자, 이것을 저장해 보겠습니다. Ctrl S, 저장, 했습니다. 자, 결과 볼까요? 자, 우리 웹브라우저에 가서, 자, 내 홈페이지 주소, 슬래시, 자 우리가 방금 만든 문서의 이름 뭐였어요? 점프.html 엔터 자 그랬더니 이렇게 됐습니다. 자 여기 타이틀 들어갔고요. 간단하게 설명글 들어갔고요. 자 메뉴가 몇 개? 하나 둘셋넷 하나 둘셋넷자 나의 삼행세를 클릭하면 자이 여기로 이동하잖아요. 나의 삼행시 태그가 뭐였어요? h2 태그에다가, 자, 헤딩 태그, h2 태그에다가 id 값을 줬잖아. 그니까 이 id 값을 찾아서 이 화면으로 점프하는 겁니다. 나를 소개하기는? 자, 얘는 id 값 2번을 찾는 거잖아. 2번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네, 나를 소개하기 여기를 찾아서 여기로 점프하는 거예요. 나의 취미는? 자, 3번을 찾아라. 네, 3번 찾아서 나의 취미로 바뀌었습니다. 4번은 나의 롤모델 네, 나의 롤모델로 바로 점프가 되죠. 그쵸? 자 그러면 반대로 반대로 자 이미지 밑에 메뉴로 이동하세요 라고 하는 링크가 걸려있습니다. 여기로 클릭하면 이거를 클릭하면 어디로 갈까요? 예, 네, 여기 메뉴로 가잖아요. 왜? 메뉴는 현재 P 태그로 묶여 있는데 P 태그에 ID값 메뉴라고 적기 때문에 이 메뉴의 ID값을 찾아서 그 위치로 점프한다라는 거예요. 자, 이 ID값을 여기다가 한번 적볼까요 ID값을 ctrl X 삭제해서 여기다가 H1 태그 이 제목 헤딩 부분에 있는 H1 태그에다가 그대로 한번 붙여볼게요. 메뉴 Ctrl S. 브라우저에 가서 새로 고침 F5번. 자, 지금 현재 이 헤딩 태그가 H1 태그로 제목을 쓰고 있는데 H1 태그에다가 ID 값 메뉴라고 준 거예요. 그쵸? 자, 그러면 나의 삼행시를 클릭했습니다. 자, 그럼 나의 삼행시 나왔죠? 자, 그 밑에 메뉴로 이동하세요. 얘를 클릭하면 어디로 간다고요? 네, 여기로 간다고요. 정리하면 한 페이지에 특정 위치로 점프하는 앵커가 있는데 그 앵커는 우리 소스처럼 특정 위치로 점프하려면 href a 태그 속성에그 위치의 이름을 찾아가야 된다. 자, 이 위치의 이름을 주는 것은 특정 태그에다가 ID 값을 통해서 이름을 정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ID 속성에 의해서 특정 위치에 이름을 주고 그 이름으로 점프하려면 a 태그에 href 속성의 속성 값으로 그 위치에 이름을 적어주는데 반드시 샵 기호가 같이 사용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이 페이지처럼 만들어지는 거예요. 스크롤 바로 마우스로 이렇쭉 내리지 않고 바로 나는 나의 롤모델이 궁금해. 클릭하면 그 페이지로 이동하는 점프. 이것이 바로 앵커입니다. 자 이것이 지금 다 왼쪽에 정렬돼 있어서 조금 보기가 안 좋은데요. 자 우리 마지막으로 이거 한번 넣어볼까요? 자, 헤드와 헤드 사이에 자, 스타일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자, 스타일은 css를 사용하겠다라는 거고요 자, 바디 태그를 만나면 바디 태그를 만나면 자, 모든 텍스트를 예, 네, 가운데 정렬하겠다라는 뜻입니다 자, 바디 태그는 여기 있잖아요 바디 태그 밑에 있는 이 모든 컨텐츠는 바디 태그에 다 종속되어 있는 겁니다 그대로 상속 받게 돼요 그래서 바디 태그 안에 있는 모든 컨텐츠를 센터 가운데 정렬 하겠다 저장 하시고요 다시 새로 고침 하시게 되면 가운데로 배치된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구분선이 두개씩 들어가 있네요 두 개씩 들어가 있네요. 자, 하나로 바꿔볼까요? 예, 여기 hr이 두번 쓰여 있습니다. 자, 하나씩 지우시면 되겠네요. 그죠? 자, 저장, 컨트롤 s, 브라우저 가서 새로 고침 하게 되면 구분선 하나로 나타났죠. 자, 여러분들도, 자, 이 강의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만의, 여러분들만의 삼행시, 그 여러분들을 간단하게 소개할 수 있는 자이 키워드 숫자 세개를 선정한 뒤에 자 그것을 설명하는 문장을 써보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취미 그리고 여러분들의 롤 모델 텍스트 입력하시고 여러분들 사진이나 롤 모델 사진을 이렇게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것이 이 영상의 실습 이에요 자 저와 같이 똑같이 입력하시고 사진을 바꾸시고, 여러분들 내용으로 채우시게 되면, 자, 여러분들만의 페이지가 만들어지는 거니까, 그것을 실습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컨텐츠가 많을 때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앵커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